셜록 <웃음> 헌의 일상의 진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신대원에서 저희 반 MT를 왔습니다 경건훈련의 일원으로서 다같이 MT를 가는 게 필수적으로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남양주 쪽에 덕소교에 왔는데요 오늘 한번 MT 브이로그 찍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교회 전도사님들이 신대원에서는 또 교회 밖에서는 어떤 모습인지도 아마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와주세요 네 저희는 지금 교육을 받으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저번 브이로그때 나왔던 친구 기억나시죠? 네그 사이에 좀 친해졌습니다 네 교회가 진짜 넓고 너무 환경이 좋아요 근데 <목소리> 저는 살면서 이런 계열이 <목소리>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색하긴 한데 아 제가 소개할 만한 분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,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준비됐어요? <와, 안녕하세요. 목소리> <저, 지, 목소리> 네, 여러분 네. 마나 <목소리> 유튜브! <목소리> <목소리>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꼭꼭 <목소리> 눌러주세요 네, 이따가 더 많은 분들을 네.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야. 덕소교회에서 사역 중이신 의인연사입니다. 뒤에는 극 ENFP 찬형연사님. ENFP! <웃음> 기도로서 저희 오늘 M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도 준비. 예쁜 기도. 귀한 시간으로 주님 다 드려주실 것을 밑사오며아이신 네.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네. 아멘! 어, 네. 네. 이종는 이따 레크레이션 할 때도 나도요 응. 식사를 시켜 주시면 돼요. 인당 15,000원 정도상. 어. 아무튼 예, 많이 못 갔나? 가세요. 두 마리랑 성찬 감독 저는 27살이고요. 최진원 변도사고요 흥신 신학 졸업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들어와 가지고 수원에서 사역하고 있고요. 저도 중구청 저희 묶여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. 수원의 예안교회라고 예안... 모교회에요 아버지가 개척한 10년 전에 개척하신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녁식사가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상입니다 의일상주 지금 레크레이션하고 있고요 저희도 전생들한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아 <웃음> <해? 웃음> 이거 약간 불안한 우리 사자가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 전에 아, 왜 떨리냐 긴장돼 완전 니스 타이절세 미녀가 나를 좋아한대 나에게 오직 하나님 이 뿐이다 어잖아 어, 배워주자! 아, 자 2번 아 오케이! 그럼 나 이번 학기까지만 학교 다니고 아, 그말 그래 할게 아, 그리고 3번 인간 사귀고 올래싸요 잘하자 아어려운아 어려운데? 자 좋습니다 D 넘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은 걸렸어 널 나 민수 형. 주세요. 나에게 오직 강한이뿐이다. <웃음> 네가 떠나라, 고스란스러워. 하나, 둘, 셋. 아아아 제발, 왜, 왜. 아 디디석스.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딱. 저오빠 기대 앉았어요. 문득 노래가 듣고 싶네. 어떤 노래를 들을 것인지. 아 첫번째. 지친 영을 치유해주는 잔잔한 CCM. 아 두번째. 적땅히 리듬이 타시는 <웃음> 미디엄 템포의 CCM. 아 세번째. 아이수신로. 아아아아 1번. 1번. 1번. 1번. 왜 이렇게 많아. 1번 진짜 많네. 자, 2번. 신나는 CCM일 것이다 우와 evet. 어, 어, 아니다 아이유 신국일 것이다 진진실화는한 CCM을 듣습니다 c c m 무슨? 아이유 신곡이지성 빠졌어요 누구를 저쩍을 첫째 어머니, 어... 세 번째 나의 딸. 어... 아, 아. 아니... 아, 아니, 나 딸. 내가 게요조만 뒤로 아어명의 성. 주님의 마음은 급해, 그렇죠? 예, 곡식이 희어져서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. 요 일꾼이 부족해, 그렇죠? 그냥 나 같은 사람도 불러서 쓰고, 여러분 같은 사람도 불러서 쓰죠. 저는 이제 MT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, 너무 정신없게 찍혀가지고 뭐 어떻게 된진 모르겠는데 잘 영상이 나왔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과제를 좀 해야 돼가지고 밤새 한번 과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소개해주세요 샬로 안녕하세요 저도 <웃음> 최준원 전도사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박하영 전도사입니다 네 유튜브 하시잖아요 홍보 한번 간략하게 15초 드게요 네. 시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에다가 최준원 전도사님을 치시면 그 바로 밑에 전도사 보이러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오늘 그럼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